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TV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월별 가볼만한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여행하기 딱 좋은 9월에 가볼만한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여행지는 모두 직접 다녀온 여행지니까요 여행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들어가기 앞서서 빵이네TV 구독하시면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월에 가볼만한 여행지 첫 번째는 고석전 꽃밭입니다 고석전 꽃밭은 강원도 철원군 동성읍 태봉로 1769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6,000원 어린이 3,000원에 입장료가 있습니다 입장료를 내면 성인은 3,000원 어린이는 2,000원에 철원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고 하니까요 부담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사실 철원은 제가 몇 차례 소개해드리기도 했던 여행지인데요 9월이 되면 고석정 꽃밭의 가을 꽃이 흐드러지게 핍니다. 올해는 9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고석정 꽃밭을 개장해 가지고 촛불 맨드라미아하고 핑크뮬리, 천이롱, 백이롱, 해바라기, 뎃사리 같은 가을 꽃들이 방문객들을 맞이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작년에 처음 다녀왔었는데요. 9월 초에는 연꽃도 마지막 꽃망울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양한 꽃들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에도 좋았습니다. 철원고석정 꽃밭에 가면 가장 먼저 화려한 촛불맨드라미가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파란 하늘하고 하얀 구름 그리고 빨갛고 노란 촛불맨드라미하고 같이 사진찍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철원고석정 꽃밭은 산책로가 잘 마련되어 있어서 산책하기에도 좋구요. 해바라기는 키 작은 해바라기들이 줄을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사진찍을만한 조형물들도 많고 쉴수 있는 공간도 많아서 나들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구요. 9월에는 날씨도 선선하니 고섭정 꽃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9월에 꼭 가봐야 하는 여행지. 두 번째는 불갑사입니다. 불갑사는 전남 영광군 불갑면 불갑사로 450으로 찾아가십니다. 입장료와 주차료 모두 없습니다. 9월에 불갑사하면 정말 딱 떠오르는 것이 상상화인데요. 저는 작년에 상사와 절정을 지나고 다녀와서 조금 아쉽긴 했었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상사화를 즐기고 왔습니다. 불갑사는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님께서 9월에 상사화가 필때꼭 가보라고 추천해주셔서 다녀왔었는데요. 아, 정말 불갑사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상사화가 환상적으로피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연간 불갑산 상사화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올해로 22번째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올해는 9월 17일에 역대 최초로 상사와 전국대학 가요제도 열린다고 하니까 맞춰서 가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상사화가 워낙 에 화려하다 보니까 불갑사가 상사화에 조금은 묻힌 감이 없지 않은데요 아, 불갑사도 백제시대에 창건된 천년 사찰입니다 이후 고려 시대에는 수백 명의 승려가 머물기도 한 사찰이기도 했는데 대웅전은 보물 8 3 0호이기도 하고요 아, 팔상전이라든지 칠성각 일광당 명무전 같은 전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갑사는 템플스테이 체험도 가능한 곳이니까요 관심있으신 분들은 템플스테이를 하셔도 좋을 듯 하구요 빨갛고 화려한 환상적인 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영광! 불갑사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9월에 꼭 가봐야하는 여행지 세번째는 선운사입니다 선운사는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선운사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어른 4000원 어린이 1000원의 입장료금이 있습니다 앞에서 영광 불갑사는 상사와 축제가 열리는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고창 선운사는 꽃무릇축제라고 부르더라고요 상사와나 꽃무릇이나 같은 말이긴 한데요 불갑사는 꽃무릇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창 선운사로 들어가는 입구에 빨갛고 화려한 꽃무릇들이 방문객들을 맞이해줍니다 선운사는 우리나라 3대 꽃무릇군락지로도 불릴 만큼 온통 꽃무릇들을 볼수 있습니다 워낙에 아름답다 보니까 전국에서 사진 찍으러 많이들 어 오시는데요 꽃무릇이 있는 화단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선운사 꽃무릇을 구경하고 이제 선운사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선운사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불갑사보다는 조금 더 볼거리가 많은 사찰이지 않을까 합니다. 선운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 24교구 본사이기도 한데요. 선운사가 번창할 무렵에는 89개의 암자하고 189개에 이르는 요사가 있는 엄청나게 큰 사찰이었던 곳입니다. 선운사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정각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바로 앞에는 만세루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정각이 있고요. 그 옆으로는 빨간 꽃을 피우고 있는 배롱나무도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운사에 가면 꼭 가보시도록 추천해드린 곳이 있는데요. 대웅전 뒤쪽으로 가면 천연기념물 제184호로 지정된 동백나무 숲이 있습니다. 물론 꽃무릇하고 동백꽃은 같이 피지 않는 곳이라서 같이 볼 수는 없는데요.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9월 가볼만한 곳을 찾으신다면 전국에서 아름다운 꽃무릇을 보기 위해서 사진작가 분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는 구창 선운사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9월에 꼭 가봐야하는 여행지 네번째는 산소카페 청송정원입니다. 산소카페 청송정원은 경북 청송군 파천면 청송로 5 8 6 5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어, 입점요금은 없습니다. 산소카페 청송정원은 엄청나게 넓은 단지에 배기룡이 빼곡0억하게 비어있는데요. 아, 올해는 8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장한다고 합니다. 산소카페 청송정원은 작년에 조성한 꽃밭인데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철원고석정 꽃밭은 다양한 꽃들을 볼수 있다면 이곳은 백이홍 위주로 꽃밭을 꾸민 곳입니다. 청송이 워낙에 공기가 맑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청송에 여행을 할때 정말 공기가 맑다는 걸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작년이랑 다르게 야외에서 마스크도 벗을 수 있으니까 아 제가 다녀왔던 작년보다 올해가 산소카페 청송정원을 즐기기에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청송하면 유명한 곳이 사과도 유명한데요. 사과 조형물이라든지 사과 주스 시음도 가능하고요. 그보다 더 좋았던 것은 주말에 버스킹 공연을 하는데 아 무료로 이런 고퀄리티의 버스킹 공연까지 즐길 수 있다 보니까 더 좋더라구요. 그리고 청송 정원에는 전망대도 있어서 전망대에서 시원시원하게 백일홍 단지를 내려다볼 수도 있고요. 산소카페 청송 정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백일홍 단지라고 하니까요. 예쁜 꽃들 보면서 추억을 쌓고 싶으시다면 경북 청송의 산소카페 청송 정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9월에 꼭 가봐야 하는 여행지 다섯 번째는 연천 뎃살이 공원입니다. 연천댑사리공원은 경기도 연천군 중면 삼군리 사돌돌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바로 앞에 넓은 주차장이 있어서 이곳에 주차를 하고 구경하시면 됩니다 이곳은 이름대로 뎁사리가 잔뜩 심어져 있는 곳이라서 뎁사리의 단풍이 들면 참 예쁜 곳인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조금 일러서 뎁사리가 아직은 초록색이었습니다 연천댑사리공원은 연천 삼군리 돌무지무덤 안에 3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22,000여 그루의 뎁사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뎁사리뿐만 아니고요 백일홍이나 천일홍, 칸나 같은 다양한 꽃들도 식재되어 있어서 이것도 역시 사진 찍기에도 참 좋고요 연천 뎁사리 공원이 또 좋은 게 뭐냐면 공원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황화코스모스가 줄을 지어서 도열하고 있어가지고 이 코스모스 길을 걷는 재미도 참 좋습니다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가을꽃을 보면서 힐링할 수도 있고요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도 있으니까요 구경하면서 쉬기에도 좋습니다 조금씩 물들어가는 뎁살이를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신다면 연천 뎁살이 공원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9월에 꼭 가봐야 하는 여행지 5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구독자님들 모두 즐거운 여행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